안녕하세요. 목별입니다.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여름 메이크업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지속력도 좋으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앞머리를 아무래도 내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마에 땀이 많이 나거나 코에 이런 데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너짐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처럼 땀잘 흘리시는 지성인 피부들도 여름철에 무너 내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기초는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답답하지 않게 하나만 해줄 거예요. 제가 요새 한통 거의 다 비워서 쓴 네. 앰플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크림 나와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코랑 가볍게 톡톡톡 톡들기면서 발라주세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아주 극소량 코에 올려줍니다. 동글동글 하면서 모공도 메꿔주면서 땀이 났을 때 그나마 조금 덜 무너져 내리도록 누디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얇게 레이어드해서 커버를 잘할 수 있는 요금 쿠션을 준비했어요. 쿠션을 이용해서 되게 얇게 한 3겹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라줄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제가 쿠션을 사용해봤는데 되게 안 묻어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쿠션을 되게 자주 안 사용한다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최대한 많이 두들기셔야 지속력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빨리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데 커버가 굉장히 잘 되죠? 자 이제 모공 커버도 한번 볼까요? 요 들뜸이라든지 모르는게 없죠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의 다음으로 제가 진짜 추천리는 제품은 입큰 실크 피니쉬 팩트 제가 요새 매일 사용하는 이게 정말 입자가 고와서 중간에 기름기도 제거하면서 수정 화장도 요것만 진짜 많이 주구장창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파우더를 덧바르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이제 코 밑이나 이런 부분 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끼거나 화장이 아니면 뜨거나 뭐이런데 이거는 워낙 입자가 얇다 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여러 번더발라도 파우더로 이렇게 보송보송한 피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는 여기까지 했게요 눈썹은 맥힌 아이브로우 쉐이무라 제품으로 한번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살짝 지속력을 위해다 이렇게 네, 아이브로우까지 그려줬습니다. 중간에 립밤을 한번 바를게요. 눈썹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단계에서 픽서를 한번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도 지속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은 땀도 땀이지만 물놀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에서도 굉장히 파워풀루프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자, 먼저 눈 화장 들어가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먼저 사용해 줄게요. 극소량만 아이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아이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톰포드 골드민크 01컬러 네가지 기본적인 컬러로 이용된 파레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이번 시즌에는 평광 컬러 아니면 누디한 컬러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도 누디한 컬러로 해서 그리고 포인트를될수 있는 이런 코랄 컬러 아이메이크업은 요정도.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뷰러를 해줍니다. 지속력이 좋은 펜슬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점막만 살짝 꼬리면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렸고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에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아이라인의 지속력도 이렇게 발라주면 스머징 처리를 해주면 지속력을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에드 마스카라 픽서를 이용해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픽서를 사용해줍니다. 진짜 이게 물놀이 갔을 때이 픽서를 사용하고 안하고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지속력이 정말 좋은 마조리카 마스카라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카라 단계까지 마쳤고요. 여름에 또 트렌드가 되는 글리터를 사용해줄건데 아리따움 샤인픽스 글리터 넘버 4번 하쿠마타타 색상을 이용해줄게요. 그냥 언더 부분에 이렇게 얼스를 이용해서 커 쉐딩 해줄게요 얼큰 어, 러블 아까 발라줬던 립밤은 지워주고요 요새 또 유행하는 피치 코랄 색상을 이용해서 블러셔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오늘 바른 립을 손등이 덜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름 메이크업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한번더 커버를 해줄 건데 푸른 퍼프에다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픽서를 한번 찍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더 들뜰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한번더 해줬습니다. 땀이 나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사용했던 이 마스카라 픽서랑 마스카라가 정말 잘안 지워지거든요. 이 제품은 뭐 이렇게 글리터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눈화장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늘 여름철에 할수 있는 지속력 좋은 메이크업 정말 쉽게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